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돌출입 수술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통 우리가 돌출입이 있다 입이 나와서 수술을 받고 싶다 하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어느 병을 잘하는가 보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돌출이 상담이 일반 코성형 상담이나 다른 쌍꺼풀 상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와서 뭐 다음날 수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고 또 진단 분석이라 해봤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고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해서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수술 전 분석에 소요 시간이 어느 만큼 걸리는 지를 알고 오시면 좀더더 더 상담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자분 한분을 예시로 하고 여러가지 우리가 분석하는 도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입이 나와 있습니다 입이 나와 있는데 이게 턱이 들어간 건지 입이 나온 건지 아니면 둘다 있는 건지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잣대를 갖다 댑니다 이 분석지를 갖다 대면 입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까만색이 아이디얼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입이 나왔다 그래서 한약 5mm 정도 나와 있다는 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5mm가 턱이 들어갔다 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분들이 상담 에 왔었을 때 먼저 사진을 찍죠. 의학적 사진을 찍고 분석을 합니다. 이런 분석하는 것은 그날 당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날 제가 작업을 해서 이걸 몇 미리 할 건지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담 첫날 하는 것이 이런 두개골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골 모형을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있는 치아가 있습니다. 보통 1,2,3,4번 치아를 많이 빼게 되는데 이 치아도 발치도 하고 치조골도 절골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뼈를 밀었을 때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약 5mm 정도를 밀어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담을 방문 첫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담 첫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의학 사진을 분석한 것 그리고 두개골 모형 또 여기 보이시는 CT 이세 가지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이 나왔고 어떻게 턱이 들어갔고 이게 수술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담을 드리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수술 상담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구강 촬영도 하게 되고 치아 모델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 모델을 뜨고 나면 그날 바로 치아 모델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그늘에 말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아 모델을 뜬 것을 두 번째 상담 때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돌출입 수술 환자는 두번 치아 인상을 뜨게 되야 되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치아 모델이 두 개가 있죠 왼쪽 치아 모델은 수술 전, 오른쪽 치아 모델은 수술 후인데 왼쪽 치아 모델이 있는 연필 자국을 보면 위아래 연필 자국이 있죠 이것을 치아를 뺀다는 표시고 실제 모의 수술로 치아를 빼서 오른쪽처럼 치아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습이 치아가 들어간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직접 보여 드려야 되므로 두번 치아 인상을 떠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시면 왜 수술 전에 두 번이나 치아 인상을 떠야 되냐 누구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두번 치아 인상을 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교합기에 이 치아 모델을 얹게 됩니다 그래서 교합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죠 이렇게 저렇게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치아 스프린트를 만들게 됩니다 보통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치아 웨이퍼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치아 스프린트를 환자분의 치아에 끼워 넣게 되죠 수술 후에 이렇게 끼어서 6주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6주 동안 음식을 먹을 때도 끼고 있고 24시간 끼고 있어서 위에 앞에 있는 전방 치조골이 뒤에 있는 후방 치조골과 뼈가 유합이 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발구 같이 생긴 치아 스프린트를 6주간은 붙이고 있다 이런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돌출입 수술 환자분이 상담할 때첫 번째 날의 상담은 그냥 의학 사진을 찍고 CT 찍은 것을 보고 두개골 모형 가지고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죠 필요하면 구강 촬영과 또 치아 모델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담할 때 수술까지 생각했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돌출이 상담을 30분 1시간 상담으로 생각하시면 이 많은 것을 그 안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이 얼굴 분석 진단에 소요가 된다는 라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상담을 할 때는 어떤 상담을 할수 있냐면 치아 모델을 인상을 뜬 것을 치아 모델을 보고 어떻게 할지를 보시게 되겠죠 이때 치아 두께가 몇 m 이니까 어느 만큼 넣겠다 하고 좀더 정확한 돌출입 수술에 대한 계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수술을 결정한다 그러면 치아 인상을 한번더 뜨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을 세 번째 상담 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보여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OK가 된다면 아까 전에 그교합기에 물려서 웨이프라고 하는 치아 스프린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작업도 제법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스프린트를 환자분한테 직접 맞춰봐서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치아 스프린트를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를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전체 분석을 하게 되고 실제 몇미 m 가위 턱이 들어가고 아래 턱이 몇미 m 가 나오는지 이런 세밀한 계획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즉, 돌출입 환자 상담은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 네번 정도는 수술 전에 최소 방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보통 그런 사실을 모르시고 이 병원 잘한다니까 그냥 가서 뭐 다음주에 수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또한 돌출입 수술은 치아를 빼고 어떤 외상을 주기 때문에 최소 2주 정도는 회복기간을 가지신 게 좋겠습니다 치아 스플린트를 6주간 윗니에 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불편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돌출입 수술 상담을 받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보드된 환자가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뀌는 것을 약 3개월이 지나야 전체적인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돌출입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았는데요 이렇게 병원 방문도 횟수도 많고 병원에서 하는 작업은 많지만 실제 돌출입 수술 치아를 집어넣는 이 수술은 1시간 반 정도면 수술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시간은 많지만 은 실제 수술시간은 짧다 그렇지만 회복기간은 한 1-2주 정도 이상 길게 잡으셔야 환자분이 좀더 불편함 없이 다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